안녕하세요. 길입니다 부모의 혈액형에 따른 O형의 6가지 타입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부모 모두 O형인 O형, 부모 중 한쪽이 B형인 O형, 그리고 부모 모두 B형인 O형입니다. 자, 부모 모두 O형인 O형, 이 O형은 가장 전형적인 O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 O형은 또한 가장 전형적인 인간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혈액형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들은 생각이 별로 복잡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 합니다. 또한 이 타입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형의 본능은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자 그리고 오형 비형사에서 태어난 오형입니다. 이 오형은 같은 부모 즉 오형 비형사에서 태어난 비형과 얼핏 비슷해 보입니다. 둘이 형제인 경우도 많겠죠. 이 타입은 평균적인 오형에 비해 경계심이 적은 편이에요. 대신에 모험심이 많고요. 특히 자기식대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했다고 볼수 있어요. 이들은 성취욕이 높으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토가 오직 전진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부모 모두 B형인 O형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타입은 더욱 경계심이 적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변화무쌍하면서도 직선적인 행동방식의 소유자들이죠. 이 때문에 이들은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거침없는 카리스마와 남다른 스타성으로 이를 커버하곤 합니다 이 O형은 개그에도 소질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엔 부모 모두 A형인 O형 부모 중 한쪽이 A형인 O형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O형을 보겠습니다. 자, 부모 모두 A형인 O형부터 볼게요. 이 O형은 초기에는, 즉 어린 시절에는 자신보다 꼼꼼한 부모에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한 후엔 A형 못지않게 빈틈없는 사람이 됩니다. A형 기질에 적응한 O형이 되는 거죠. 이 O형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 배려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가끔씩 잠재된 승부욕을 드러내곤 합니다. 신중한 현실주의자라고 할수 있고요. 대체로 청교도적인 스타일이 많습니다. 한편 O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O형은 같은 유형의 부모, 즉 O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과 비슷해 보입니다.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이 타입은 사회적 질서를 잘 지키면서도 유사시에, 즉 필요하다면 정면 승부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얼핏 무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한성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들은 주위로부터 신 망이 두터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고나 행동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O형을 보겠습니다. 이 타입은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자신만의 세계가 강한 편이에요. 이들은 부모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함 뿐 아니라 번혀 이질적인 부모를 통해 다양성을 매우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죠 형제 중에 a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그런 성향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O형 중에서는 가장 복합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O형은 심지어 AB형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O형의 6가지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정을 전제한 것입니다. 오형의 남다른 승부욕에 대해서는 누차 언급한 바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오형이 싸움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오형은 쉽게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싸우기 전에 이미 승부를 가늠하는 본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형은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싸움을 하는 no. 경향이 있습니다. 무모한 짓은 잘안 한다는 거예요. 오형의 동물적 본능은 철저히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오형은 목표가 분명한 싸움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승부라도 기가 걸려있으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5 형의 조성은 사냥꾼이라는 이야기했잖아요 사냥만큼 목표가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오 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풍부한 애정입니다. 이들은 적에 대해서는 철저히 냉정한 반면에 피도 눈물도 심지어 국물도 없죠. 하지만 동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애정을 베풉니다. 이렇게 O형 특유의 기질은 풍부한 애정과 전투적 성향의 이중성으로 요약됩니다. 이 O형 기질은 A형과 B형에 의해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직선적 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O형의 유형 구분은 O형 캐릭터만큼이나 단순 명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A형, A형이란 A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O형을 의미합니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요. 중앙 O형, O형 타입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O형 기질이 절제되면서 드러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침없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A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O형은 A형 못지않게 신중한 편이지만 깊은 애정과 강한 공격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O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O형은 대체로 신중하지만 그러면서도 과감한 경향이 있어요 얼핏 우유부단한 듯 보이다가도 유사시에 강한 결단력을 드러내곤 합니다 O형, O형 사에서 태어난 오형은 정통 오형이죠 그래서 정도 많고 또 승부욕도 강하죠. 순수한 인간성을 갖고 있어요. 오형비형사에서 태어난 오형은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낙천적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이페이스적 승부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모두 비형인오형은 이러한 성향이 즉 마이페이스적인 경향이 더욱 강한 오형들입니다 이들은 강한 열정을 갖고 있지만 의외로 외로움을 타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타입이 있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O형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명쾌한 O형 캐릭터와는 달리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O형이에요.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자신만의 세계가 강하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히려 AB형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A형과 비슷해 보이는 O형도 있고 B형과 비슷해 보이는 O형도 있고 심지어 AB형과 비슷해 보이는 O형도 있어요 이렇게 O형도 겉모습만 보면 좀 헷갈립니다 특히 B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과 O형 그리고 A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A형과 O형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5형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AB형편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과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